you <laughs> 그러면은 난그 방법을 꿀팁을 줄수 있어 개보다 더 개같이 굴면은 애들이 철이 빨리 들어 응. 약간 개보다 더 지랄맞게 굴잖아? 주인이? 그러면은 개들이 철이 빨리 들어 응. 약간 주인을 보면서 아난 저렇게 개같이 굴지 말아야겠다 이러면서 약간 사람처럼 굴어 개들이 진짜야 enormous amounts of energy and money indoctrinating third-world countries into a belief in the evil's of contraception. Ah, yes, Langdon said with a knowing smile, who better than a be bunch of celibate male octogenarians to tell the world how to have sex. s i n s k e was liking the professor more and more every second. She shook the cylinder to recharge it and then projected the image onto the wall again. Professor— oh. 얼마 후원해주신 거예요? 저 방금 못 봤는데? 뭐야? 잠시만요. 뭐야, 뭐야?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시보드.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잠깐만 Many 재미있 t r s 아유, 엄마 이쪽으로 가야겠다. 엄마 이쪽으로 가야지. <웃음> 어, 꽁찌도 같이 왔어. 다투도 같이 오고. 아이, 엄마,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이, 엄마, 이쪽으로 가야지. 일로 <웃음> 와봐. 우리 꽁찌. 귀여워. 찹! 뿅! 아니, 저기. 잠, 잠, 아왜 또! 아우 싫어! 아우 싫어! 니네들 긁어주는 노예 하기 싫다고! 아우 진짜... 허스키랑 시바견네. 아우 싫어! 아 무슨 내가 니네들 긁어주려고 태, 태어난 사람이니? 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아, 알았어, 살살살살살어살살어살살어알았 줄게. 았어알성어 알았어, 알 됐지? 알았어, 알어 알았어, 우어우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저어 알았어, 알았어, 아았아았어